우을 한번 이것저것 한번 사서 실제 사용해보고 원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. 소장님 뭐하시는 거예요? 어.. 지금 인터넷에서 코골이 방지 제품을 샀는데요. 몇 가지를 한번 사봤어요. 테스트 해보려고. 아 요새 쿠 거시기가 뭐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냥 좋아하시더니 또. 쭉 쇼핑을 하셨네요 아니, 도대체 코골이 방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아 이거 참 어떤 원리로 그런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사서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 이거는 이런 점에서 좋다 또는 이거는 이런 점에서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정보 전달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아 뭐. 명색이 꿀미남인데? 그렇죠. 아. 네. 그래서 뭐또 필요없는 소비를 또안할 수도 있고 네. 또 어떤 분들은 또뭐 그런 거는 또코꿈를 해결할 수도 있을까요? 그럴 수도 있겠죠. 뭐 아예 아무 효과도 없는데 설마 하면 사기죠. 그거는 제가 그 폐거시기 부기인가 거기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. 아 이게 보니까 코로 숨을 잘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어, 이 이렇게 또 뜯어봤더니 이 안에 필터가 있어요. 아... 그래서 공기가 필터링을 한번 해서 코로 들어가니까 아,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. 음... 요지 어, 지금 이거 끼고 이제 그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? 아, 이렇게 하고 자 아... 아니면 아... 그러고 필터링은 필터링인데 코리리가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한다는 거야? 하고 이거를 쫙 봤더니 이게 이 관이 있잖아요. 이 네. 관이 아 콧구멍에 다가 끼면 네. 여기를 콧구멍을 좀 넓혀주잖아요. 아 이렇게 하고 자아다니면 여기 자면 됩니다. 아 근데 냄새 때문에 문제겠다아 이게 비용이 여기 행사가 8,200원 그 다음에 배송비 2,500원 그래서 1,700원이 들어갔습니다. 아 이거 찍으려고 만 700원 쓰다니 정말 이거는 음~ 재볼 때는 이거는 샀다가 괜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응. 괜히 또열받아 욕하고 그러면 응. 그~ 수명에 더 문제가 있겠습니다. 네 네. 자, 다니 아니 아키아미 아니 아니 미